안녕하세요 당헌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새롭지 않은 제품이에요 아 온지도 좀 오래됐고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뭐 본의 아니게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회사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뜯게 되네요 애플에서 얼마 전에 나온 그에어태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애플에서 나온 이 제품이 뭐 시장에서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 조금이라도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꽤 오래전부터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열쇠가 없으면 은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열쇠를 나눠 주더라고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고 뭐 회의하고 이럴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방이 하나 인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칼라함실을 별도로 줬습니다 한 두세 명씩 묶어 가지고 한세 명이 같이 썼던 것 같아요 세 명이 같이 쓸수 있는 제요 작업실 정도 되는 공간을 이런 공간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것도 열수 있는 키가 되고요 뭐 하여간 어쨌거나 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키를 잃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태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RF 방식이라고 해서 본체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알람이 울려서 어딨는지 들리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트래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애플이 내놨어요 왜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추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셋업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키를 주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키도 뭐다 스마트키가 기본이고요 집에 들어갈 때도 뭐 패스워드 누르고 들어가지 요즘 누가 뭘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뭐 신용카드나 뭐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도 회사 출입 카드랑 신용카드랑 은행 카드랑 다 겸용이 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하나만 챙기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그런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처럼 집이 커서 뭐 하나 잃어버리면 한참 찾아 다녀야 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데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저도 몇개 갖고 있었고 근데 영 시원치 않아서 잘안 쓰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애플 건 어떤가 그래서 이 커스텀으로 그 각인까지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두달 만에 날라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달 정도 이거를 못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뜯어서 어떤지 한번 볼까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오박스야 이제 애플 오픈박스야 저 말고도 오만 유튜버들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역시 애플은 박스가 놀라워요 이 패키지는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키지는 이거 저는 그 아마존에서 책 사면은 이렇게 많이 와서 참 놀랍다 생각했는데 애플도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비닐이 있어서 이렇게 꺾으면 고정이 돼서 안에다 뭐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안 넣어도 제품 돌아다니지 않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한 방에 이건 뭐 기계로도 접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박스죠 아 이런 건좀 배워야 돼요 이 패키징도 이 최소한 뭐 케이비나 이런 거좀 적게 쓰고 요렇게 할수 있는 거 이건 정말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해야죠 <웃음> 그죠? 자 제가 구매한 건에어태그 4개가 들어있는 팩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 하나 사는 것보다 4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느낌이 확확 들게 설계가 돼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4개 샀어요 뭐 하나, 두개 정도는 제가 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짜잔! 역시나 요게 이렇게 뜯기 좋게 딱 되어있죠 아 애플은 이거 정말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짜잔! 나와라! 오! 여기 안에 요즘 낯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설명서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빡세요 그리고 자, 주의사항이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는 없나요? 자 한국어 나라 중국어! 아, 한국어 있죠? 한국어 예자 사용법을 말로써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되어 있고요요거 열어볼게요 짠짠 짠 하면 요렇게 4개가 예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어, 최근 버전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5cm 간격에 놓고 잡으랍니다. 자, 빼볼게요. 오, 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제가 이거 각인 서비스가 있어서 각인의 그 이모티콘 여러 가지가 있길래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다 해봤거든요. 요렇게 호랑이, 호랑이 보이네, 호랑이. 호라이호라이그 다음에 인베이더 인베이더 인베이더 그리고 외계인 에일리언 그리고 똥 <웃음> 똥도 똥도 주문했어요 요렇게 네개를 주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인베이더를 딱 해보고 싶어서 요겁니다 요건데 이걸 핸드폰에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 요렇게 놓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요게 요 테이블 벗겨서 땡기면 오! 소리나 띠디딩 소리 들었었어요 오! 에어태그 연결 뜨네요 바로 아 역시 애플 이런 건 잘해요 아, 뭘 연결할 거냐? 어, 일단, 키로 한번 해보죠. 어, 위치 공유를 하여 추가 기능 활성화, 활성화 해야죠. 그 다음에, 아이디 등록. 오, 설정. 정확한 위치. 나의 앱에서 보기 찾기. 계속. 키 발견된 위치 없어. 왜 없어, 여긴데. 그죠? 음.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여기 있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뜨네요. 오, 예뻐요. 자, 기 한번 더 눌러볼까요? 오, 소리 좋은데요, 이거? 아하, 그렇습니다. 뭐 이게 다예요. 지도나 이런 거는 작동이 안 되려나? 좀 멀리나 둬 볼까요? 얼마나 떨어질수 있어야지? 1m? 1m 근처에 있습니다 1m 근처에 있으면 안되나요?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잠깐만요 카메라 뒤에 나보고 1m가 떨어지면 연결되었습니다 신호의 위치가 약합니다 어! 화살표가 나오네요 오, 1.7m 약간 진동도 있어요 햅틱도 있고 화살표가 딱 뜨는데 방향을 거의 정확히 가리키네요 거리가 좀 멀어지면 어떨지 모르겠네 오. 지도도 표시는 돼요 지도도 표시는 되는데 위치를 오차 범위는 좀 있는 그 거리 범위는 좀 이렇게 넓게 나오긴 하는데 음. 그렇군요 이게 다예요 <웃음> 뭔가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거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뭐 RF 방식이나 혹은 블루투스 LTE 방식으로 해서도 몇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도 물론,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보기 좋게, 예쁜 사운드에, 모양도 이쁘게, 화려한 액세서리에 이런 것 따위는 없지만, <웃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좀 많이 필요하고 내가 분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애플에서 나온 이 제품, 에어태그도 참 좋은 초이스이긴 하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이거보다 얇고, 간단한 뭐 타일이나, 혹은 중국 제품 중에 뭐 너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요정도로 설명 드릴게요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소개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아 요즘 구독하기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증가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긴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어, 많은 어,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